베트남의 물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 베트남의 물가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 베트남의 물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물가는 정말 싸서 한국 돈 천만원 정도만 들고 오면 이곳에서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곳에서 천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베트남 공사장 노가닥군들이 하루 평균 받는 일당이 20만동 정도로 본다면 그들은 천일을 한 푼도 안 쓰고 강제 저축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베트남의 물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더군다나 호치민과 하노이, 다낭 등과 같은 대도시는 더욱 비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군요. 베트남의 1인당 GDP가 한국과 비교하여 12분의 1 /12 정도이니 모든 물가가 12분의 1 /12 정도가 돼야 되지 않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100만원 하는 최신형 핸드폰을 베트남에서는 그 가격의 12분의 1 /12 정도 가격인 8만원에 팔아야 되고 한국에서 3천만원에 판매되는 차량이 베트남에서는 250만원에 팔아야 되지 않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이렇다면 우리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이민을 갈 경우 만수처럼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외 경험이 없이 베트남에 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비교하는 기준이 한국이 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고자 해도 경험이 없으니 자신이 아는 한국과 비교만 할수 있을 뿐이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는 물가가 한국보다 비싸네 혹은 한국이랑 비슷하네 등등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한국보다 더 비싸면 안되냐고 말이죠 당연히 가난한 국가니까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7,80년대에는 국민소득이 낮았고 당연히 그 시절에는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베트남의 물가는 한국의 7,80년대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물가라는 것은 생산되는 양과 수요의 비례를 하는 것이지 경제력과는 전혀 별개의 요소입니다. 베트남의 대졸자 평균 신입 월급이 300에서 400불 정도라고 하여 물가까지 우리나라의 10분의 1일까요? 그렇게 저렴한 국가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GDP가 그 나라의 물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화폐에 대해 먼저 거슬러 올라가보죠. 석기시대에는 화폐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물물교환이 경제활동의 시작일 뿐 추후 조개껍데기 등이 화폐를 대신하고 철폐나 역전 등이 출현하며 화폐의 개념이 잡히게 된 것이죠. 그 시절 농산물이 항상 풍작이고 공제기술이 좋아 좋은 옷이 많이 나오며 손기술이 좋아 좋은 집 좋은 가구를 잘 만드는 마을 A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옆마을에는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서 생활용품이나 가구는 물론 농사기술을 가진 사람도 없기에 쌀이나 야채 수확량이 적었고 사냥 기술도 부족하여 고기나 생선도 부족한 마을 B도 있었습니다. 이두 마을을 비교할 때 물건을 사고 밥을 사먹고자 한다면 A와 B 마을 중 어디가 더 적은 대가를 주고 사먹을 수 있을까요? B 마을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당연히 B 마을에서 물건을 사야 더 싸게 살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생산성이 좋아 많은 물건이 쌓여져 있는 A마을에 가서 사는 게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2018년 현재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의 물가를 한국과 비교할 경우 체감상으로 정말 저렴하다 느껴지는 아이템은 담배, 맥주, 기름, 야채, 고기, 과일 등의 먹거리, 호텔비 정도입니다. 인건비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냐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공장에서 같은 아이템을 생산한다 가정시 한국 공장 경력 직원 100명이 생산하는 속도와 베트남 공장 경력 직원 100명이 생산하는 속도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생산 속도는 둘째고 불량률은 베트남 쪽이 훨씬 높습니다. 베트남의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다음편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베트남의 물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공산품은 한국과 비슷한 편이고 한국 식당의 경우 한국보다 비슷하거나 비싼 곳도 있고 한국 자동차인 K와 H 사이의 자동차는 한국에 비해 대략 두배 가까이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베트남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과 거래를 하게 된다면 외국인 가격이라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물가는 더욱 오르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은 절대 한국돈 천만원으로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가 없는 나라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